2022년 DMZ 국제인권평화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주최단체 몇 분만 모셔서 어, 개회사 겸 인사의 말씀을 듣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의 대학교 전 총장 김기석 신부입니다. 이렇게 우중에도 어, 먼길 철원으로 달려오셔서 어, 뜻깊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찌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좋은 말씀들이 나오길 기대 하고 또 저도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 경청을 하고 앞으로 평화나 통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기여할 수 있는 그교육게 담당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경선 가까이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분단 극복과 인권 회복, 또 평화 체제의 길을 모색하는 이 뜻깊은 모임을 열게 해주신 이 국경선 평화학교의 정지석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8개 기관의 기관장님들 또 임원 여러분들께 심지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0여 년 어, 연합감지가 평화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전반부에는 국내 평화통일단체들과 연대하고 한인교회와 동포사회 움직이기로 했는데 어, 후반부에는 어, 미국 교회들과의 커뮤메니컬 연대, 다 평화단체들과 연합하고 미국의회가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지향적 정책까지 하는 일에 어, 로빙하는 일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의 대표단이 북한도 한위회 방문해서 그쪽의 교회도 방문하고 관련 물품도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그외 이제 통일위원회 산하에서 통일 아침 정기 간행물도 발견 간행해서 독일에 있는 동포들한테 통일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바람을 잡고 그랬습니다. 현재 저는 일본인교회 사목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데 일본인들의 한국, 한반도에 대한 생각 통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쪽이 이제 저의 사명이 되겠죠 동시에 그러면서도 한인교회와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일동포제일한국인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나가야 된다 DMZ는 눈에 보이는 국경선을 넘나드는 일인데요 일본 사회 안에, 제일한국인 사회 안에 있는 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어떻게 넘나들 것인가. 그게 앞으로 저와 그경좀 평화학교 일본 측 사람들의 과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권 평화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건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인권 평화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실천을 통해서 건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오신 동포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와 계십니다. 어,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에 속으로 누가 몰고 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진지하게 좀 물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한반도를 신냉전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 누군가? 하는 진지하게 묻고 거기에서 답을 찾고 거기에 실천을 하는 이런 모색하는 이런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드리면서 제일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화도에서 평화통일운동을 하면서 48번 국도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교동대교가 놓였으니까 연백대교 해주가 될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평양의 50번 국도가 만나는 날 그게 우리가 하나 되는 날그날 위해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실천하면 현실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소리> The U.S. introduced over 200,000 Koreans t v Asia and cited them as the reason for their people. The d i jumped, he said, will be e i r e n a i m u e o w t i s o n a y the a r n t of k n e e n o d t o y i w a o o w i h o u very much for um, inviting the i m here. Um, the, the,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oday is actually the first time that we've been showing the film here and it's been very special to um, show here in Korea. Uh, we've been taking the film to various film festivals in the U.S. and uh, having some really wonderful conversations with American audiences. And um, now we're here um, in Korea and I'm very interested to know how the film resonated with you and um, how the film that might be useful um, for the work that doing. Thank you all are doing. Thank you. Peace cannot wait. We know that unless we act from taking to the streets, to lobbying members of Congress, and crossing the DMC ourselves, there will be no durable lasting peace in Korea. Thank you all for being a part of this movement to realize lasting peace. <웃음> 들이 방북을 많이 하는데 그 방북을 하고 난그 소감과 어, 북한의 그 상실을 알리는 북파로 알기 운동을 많이 하고요. 네, 동안에 네. 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국가보안법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가 통일운동에 진정이 없, 없겠다라는 그러한 움직임 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출범식을 지난 6월에 서울 인사동에서 했습니다. 내가 강원들학교 와서 보니 와서 접경 지역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내가 막 정책 제안을 했던 것들이 뜬거름 닦는 얘기였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는 상관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더라. 왜냐하면 거대 장론을 내세워요. B&G의 뭐, 생태평화공원을 만들고, 세계문화유산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 정치적인 이유로, 한쪽 공기만, 어, 강조가 되니 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평화당론, 평화당론도 풍부해지수이고요 네. 저는 이제 지옥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북전단이 어 전쟁 중에 행위로 나오더라고요. 제일 논문이, 어, 박사 는문이 뭐 이제 선전선동이지만, 그걸 도 순화해가지고, 어, 북한을, 어, 북한의 국가 미디어다. 왜냐면 북한은 굉장히 보수적으로만 살았는데, 옛날 운동권 분들이 말하셨듯이, 현장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d m z 국제인권평화회의 공동시청 선언문.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 지도자, 미국, 일본, 독일의 재외동포 코리안 디아스포라 지도자로서 한반도 인권 평화 증진을 위한 접경지역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논의한 뒤에 10월 4일, 5일 d m z 마을 철원에 모였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는 한국 접경지역과 미국, 독일, 일본에서 한반도 분단과 갈등 상황, 평화 인권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는 활동을 실천한다. And we also work closely with other UN agencies who are mainly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uh, North Korea, um, for example, UNICEF who protects children's rights, um, WHO who uh, covers health issues, um, WFP would provides um, food support. So our office takes so-called two-track approach of engagement and accountability, meaning um, uh, those who violated human rights need to be held accountable. 2022년도 d m g 국제인권평화회의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이 모임에 참석하는데 무엇보다 좋은 것은 국제적인 활동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 평화운동을 하는 분들과 같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만났다는 자체가 배움이 많았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임이 계속되어서 이이 국경선이 나라와 나라를 가누고또 남과 북을 나누고 우리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분단선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디딤돌 평화의 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권 자체를 보호하는 그런 일로 강력하게 그런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돌아가면 여기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인상들 그리고 정보들을 우리 독일에 사는 한인교회 사회에 전달을 해서 진정 우리 조국의 평화 지키기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re in the DMZ, I just think how absurd it is that we can't just cross over and take a walk into the DMZ and how impossible it is that um, the people from the northern side of c h a r w a n and the southern side of c h a r w a n why can't they just meet? It just, it seems, that seems, absolutely insane to me. And I'm not sure why more Korean people don't see it that way because they are connected by a river, they are connected, they share the same ecosystem, the same forest, and the animals and the plants, and they depend on each other for survival. And so I, I think it's time for a radical new approach. And I think, um, you know, the hope that I have is that, Um, there have been movements for peace for generations and I think uh, the progress that we saw in the last administration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changed the people have not changed and I think the wishes of the people have not changed and I think um, the more that we gather force and strength and make these relationships together um, the closer we are to actually achieving peace and so let's go together let's not lose sight and next year i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ceasefire and it really is time to transform that into a peace agreement so let's go together you know when i'm here i think about just the loss of life that um, occurred in this area and the families that continue to be divided here um, because of this border. And part of me just wants to run across the border and visit the other side, I wish I could. And my hope for peace is that someday that this border will no, long, long, long, no longer exist and that we might all live peace, peacefully together and that families will be able to travel freely and visit each other and um, that this um, barrier uh, the physical barrier as well as the ideological barriers m 통일 나라를 살아갈 남과 북의 사람들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야만 비로소 통일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을 생각하기 전에 일 통,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통하기, 우리 생애 내 하나의 조국을 갖기, 그 운동에 우리 모두가 동참한다면 이 분단의 세월은 빨리 끝장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전협정 70주년을 넘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전쟁이 계속되지 않는 평화의 지대로 이 지역을 만듭시다. 우리. Yes, Lord. Oh.